자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8덟번째 미션이죠 자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여기는 그 도자기만 제대로 제공을 하면 변물제 없는 것 같은데 이것 좀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도자기 마이너스 8이죠 오케이 자 마이너스 8이면 더 만들어야지 뭐 어떻게 하나요 그쵸? 음, 이거를 하나만 더 지어주고 그리고 여기도 사람들 더투입시키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진흙 자체가 부족해서 못 만드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클레이마인을 하나만 더 지어줍시다. 호잇! 그리고 3더 그 투입시키고 됐어요. 형 안되면 이쪽에다가 광산 하나 더 지어도 돼요. 음 마이너스 5네요. 안돼요더 지어야 돼. 자 여기다 하나 더 짓고 3더 투자하고 그래요. 자 이러면 됐죠.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자원 고기가 부족하네요. 고기가 야, 수출을 많이 해서 그렇긴 해요. 그래서 일단 수출을 제외하고 이렇게 하나만 더 줄게요. 가능할까요? 음, 이... 이... 어... 좀더 있었으면 좋겠는데, 그쵸? 자 중간에 또 무역이 가능한 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... 아, 어, 이거... 시다! 그래서 얘 팔아도 될것 같아요. 자 팔아도 되는 거는 이쪽에서 팔아도 되겠죠. 한 8개 아니 4개씩만 팔아볼까요? 음, 4개씩만 팔아볼게요. 자이 아이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지정하고 왔다갔다 거리면서 팔아볼래? 음 그래도 될것 같고요. 자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보냅시다 됐어요 잠깐만 세팅이 안돼있니 나가요 나가요 아 이거 받아요 지정을 해야죠 자, 받아요 지정하고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야 돼요 그래서 4개를 팝시다 이것도 싼 편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게 맞는것 같아요 자, 이렇게 할게요 자 이제 중간체크 아 벽돌 아니 이거 굴이 없어요 자 굴이 없으니까 무시하고 자 2단계까지 왔으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귀족들이 필요하죠 귀족들은 일단 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양 조장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도자기 여전히 모자라니? 남는 것 같은데 이거 한명더 생산해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얘가 이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자, 제대로 지읍시다. 두개 짓고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. 그래야지만 더 빠르게 움직여요. 오케이 이렇게 놓고 이건 지켜볼게요. 음 여기 쌓였죠? 그럼 별일 없을 것 같고 남은 인구수가 음, 18% 그러면 집을 좀만 더 유지를 시켜볼게요. 이렇게 하고 자, 얘네 이동 루트를 좀더 개선시켜 볼게요. 여기까지 얘도 자 여기까지 그리고 너도 여기까지 이렇게 해봅시다. 모자르면 뭐더 병원하던가 그렇게 할게요. 빵집이 모자른 것 같죠? 아닌가? 그럼 운반하는 애가 느린 건가? 그거 둘 중에 하나겠죠? 오케이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. 아이고 도자기가 모자라서 지금 계속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. 마켓 하나 더준 다음에 여기 일하는 인원을 자, 얘를 없애고 이쪽에서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자, 시작합시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그래 빠르게 업그레이드가 되죠 자, 한번 체크해 봅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음어 이거는 이걸 받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고 도자기 가득 쌓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해야 될게어 이게 약간 좀 모자르네요 이건 좀 지켜봅시다 지켜보고 나서 판단해야 될것 같고 뭐 어떻게든 되겠죠 자, 여기는 이 정도까지만 발전시킬게요. 이 정도까지만 발전시키고,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시키던가 그렇게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늘어났으니까 또 농사를 지어야겠죠. 밀은 어디다 만드는 게 좋을까요? 그럼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. 그리고, 이제 태블릿을 좀 만들어야 돼요. 태블릿을 만듭시다. 태블릿 워크샵. 이 아이를, 일단 여기까지 만들고 길 연결하고 그리고 이쪽에다 웨하우스 만들고 자 스탑 태블릿만 보원하고 이거 보내는 걸로 세팅 합시다 이렇게 놓고그 다음에 필요한 거 밀농장을 만들어야겠죠 오케이 밀은 어디서 생산할까요 이것도 고민을 해야겠죠 그냥 여기서 합시다 여기서 하고 이쪽에 남는 공간이 있으면 이쪽에 다 하고 돈은 계속 생기고 있으니까 물론 이 돈이 나중에 수입하느라 돈다날아갈거예요가거 감안해서 진행을 해야돼요 우리 자 길을 연결하시고 어. 이렇게 해서 그래야 물기를 확보하고 자 여기다 밀을 만들게요 가능하겠죠? 어이? 짓고 웨하우스 만들고 자 스탑 자 밀만 보건합니다 이거 나가요로 바꿔야 되죠 나중에 다른 곳에서 작업시키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자 수로 지정도 깔끔하게 합시다 됐어요 이렇게 놓고 자 한명 더 고용하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질문 양조작은 어디서 구성하는게 좋을까요? 양조작 이쪽은 어, 제가 봤을 때그아치로 계속 구성이 될것 같죠?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그러면 이쪽 라인 있죠? 이쪽 라인에다가 양조작을 구성하던가 할게요 그게 맞는 것 같고 이거 수로 좀 빼야 돼요 또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어나가고 자돈 모일 때 이런거 최대한 많이 지어놓을게요. 그게 맞아. 나중에 지을 여력이 없으면 곤란해요. 자 이거 없애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수로 미리 지어놓을게요. 됐고 길 연결하고 아 잠깐만 여기도 뭐 지을 수 있잖아. 근데 아 여, 여기서 고기를 낚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쪽은 포기할게요 자 스로로 도배 합시다 자돈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돼 자. 여기 연결 안 되죠 자 이렇게 연결하고 연결, 연결 연결 연결 오케이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놓고 어밀 벌써 생산했어? 오케이 자 하나만 더 만듭시다 이 아이 있죠? 일단 라인을 맞춰서 계속 지어볼게요 근데 여기다가 짓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해요 그쵸? 이렇게 놓고 위에다가 양조장을 만드는 게 어떨까요?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래도 될것 같죠? 합시다 할게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 위에다가 웨하우스 만들고 지정하고 그 다음에 자 밀만 보관하고 이거 나가요로 바꿔야겠죠 그 다음에 또 수도 연결하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호이 됐어 한명도 고용하고 밀만들고 좋아요 이렇게 놓고 이제 운반자를 좀 지정해야 되는데 이쪽 사이에 길을 만들긴 해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 그래야 운반이 가능하죠.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지정하고 어차피 수로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쟤는 나중에 활용하면 돼요. 자 그래서 말이죠. 여기다가 양조장을 만들겠습니다. 일단 아이 그런거 없다니까요 왜그래 자 이렇게 이렇게 지어놓고 여기도 이렇게 한세개 정도 지어놓고 길을 만들고 아 여기 수로 지어야 된대 좀 그렇죠 이거 하나는 포기합시다 근데 어차피 끝자락이라서 짓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냥 위안을 삼읍시다 그래놓고 여기다가 왜 하나 찍고 맥주 자 맥주를 수출할게요 여기는 받는 입장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놓고 이쪽에다 자이 아이를 만들고 옮깁시다 어 어디갔지 자 밀을 여기서 여기로 옮길게요 그럼 이쪽도 연결해야겠네 이렇게 연결합시다 됐어요 됐나요? 음된거 같죠 자 옮겨놓고 그럼 이제 2차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야, 이쪽에 마켓하고 웨어하우스 두 개를 갖다 놓으면 되죠 하나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고 하나는 웨어하우스 이거 해놓고 스탑 자맥주예요 맥주 받고 어 이쪽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게 맞는것같아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아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어 범위가 어느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다 찍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웨어하우스 하나 더줄게요 어디다 지을까 여기다 지을까? 여기다 지을게요 어차피 가까우니까 그래서 자 이런식으로 연결할게요 그렇고 다이제 시키고 석판 바다율로 바꾸고 옮길게요 그리고 얘는 로테이션 이제 돌려도 될것 같아 아니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니까 일단 받아놓을게요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로 음... 운반자를 좀 고용해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뒤쪽 라인이죠? 여기를 좀 활용할게요. 이 아이 자이 아이를 어디 갔니? 석판 여기서 여기로 옮기면 되고 이거 바다요 지정했으니까 별 문제 없죠? 그리고 너요 너. 넣어. 자 너요 어 여기 있는 맥주를 이쪽에서 아, 이쪽으로 옮겨놔 자, 이렇게 합시다 아, 별일 없을거예요 그리고 아 사람들이 없죠 이거 좀만 더 고용을 해야 될것 같아 우리 판법이 있었죠 이거 하나 둘 그리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장식 꽂아주면 좋아한다는 거 이렇게 하고 음 됐어요. 자 이쪽 사람들이 많아질 때까지 기다립시다. 됐죠?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나눠줄게요. 스탑 자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자 이쪽에는 맥주 맥주 나눠줍시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됐어 어, 어, 잠깐만 이거 왜 이래 누구야 누가 문제야 너요 아, 너 그냥 하지마 어,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미 받은 애들이 있을 거예요 석판, 그렇기 때문에 자, 때가 왔죠 자, 비싼 이야이로 도배를 해줘야 돼요 때가 왔어요 그쵸? 음 됐어요 아,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허민마을은 여기까지만 유지를 할게요 그래놓고 그 귀족마을을 좀 키워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목걸이니까, 음, 여기다가, 말을, 아니, 빌라를 좀더 구성을 합시다. 아, 일단, 길 체크 좀 할게요. 여기서, 아니, 이렇게 안 되는구나. 자, 여기서, 이렇게 길을, 아, 이거 연결되나? 이거 좀 궁금한데. 자, 다시 한번 봅시다. 어디 갔어? 어, 길이 연결될라나? 길이 안 보여요. 아, 보인다, 보인다. 오케이. 이렇게 하면 되겠다. 자, 여기서 길을 연결할게요.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. 세칸 띄고, 자, 이렇게 연결하고, 밀라 제공하고, 어? 아, 이쪽 연결 안돼 있어요. 그러면, 아, 이게 안 보이네. 어? 연결 돼 있는 것 같죠?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. 자 여기서 마켓에서 로케이션을 한번 돌려 볼게요 자 여기까지 돌리고 아나 그거 없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여기까지 돌리고 됐죠 그런데 지금 고기나 고기 고기가 부족해요 고기 좀더 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디갔니 자, 이아를한두개 정도 더 지을게요. 밤 고용하고 사람 고용하고 있어요. 이러면 좀더 많이 생기겠지. 자, 여기가 은근 좀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. 여기 뭐가 모자라지? 빵이 모자라다고? 빵이 모자라 대요 그럼 빵집을 좀더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? 자 빵집을 하나만 더 만듭시다 그리고 여기 모자는 것도 뭐야 이거는 맥주죠 아, 맥주는 그래 부유층 생길 때까지 좀 버텨야 돼요 이 아이들 있죠 자 아, 이렇게 여유 있을 때마다 고용을 하고 아, 나머지 인원들은 어... 머리가 아프죠 나머지 인원들은 좀만 더 빌라 지은 다음에 바로 목걸이를 만들게요 지금 목걸이를 만드는 상황이 오긴 했어요 그래서 일단 장식품 지어가지고 이쪽에 썩어있는 애들 있죠 이쪽에 썩어있는 애들 이쪽에 썩어있는 애들 이렇게 정신차리게 만들고 자 고기들 생기고 있고 어디보자 아, 진흙이 많이 딸리네. 자, 진흙 광산 좀만 더읍시다 하나, 둘, 셋. 어, 이렇게 하고. 나중에 자리 부족해지면 여기다 웨어스 하나 더 만들던가 그렇게 할게요. 그는것 같아. 그럼 이쪽에다 지어야겠죠. 여기다 짓고스 진흙만 받을게요. 진흙만 받고 그 너네 여기 오지 말고 그 내가 와이어스 하나 더 만들어 줄게 아니 야 그냥 내비둡시다. 내비두고 자 이렇게 해놓고 돌아가 여기다 보관시키고 마이 하나 더 짓고 길 연결하고 이렇게 할게요. 진흙이 많이 모자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생산량이 다 메꿔져요. 그쵸? 자, 마이너스 4개? 그럼 하나 더줘야 되죠. 호잇! 끝! 자 우유가 좀 모자른데 음 우유? 아 우유를 좀 어디서 메꿀까? 진짜 우유 모자라? 진짜야? 어 그러네요 어 우유가 모자라요아 이건 몰랐는데 진짜 우유는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땅을 그냥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 되는구나 그냥 포기합시다 왜 이쪽에다가 우유 하나 더 만들게요 아이나 그런 거 없어 자 이렇게 짓고자 연결하고 근데 내가 봤을 때 말이죠 우유를 많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공간을 좀 맡기는 게 어떨까요 지금 더 줘야 될게음 딱히 없네 더 줘야 될게 딱히 없네요 그래 밀 밀하고 그런 건좀 챙기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다 지읍시다 자 여기다가 한칸 띄고 여기다가 밀농장 만들고 아 이거 우유였구나 우유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옆에다 띄고 여기다가 밀을 만들게요. 밀은 남는 거 수출시키면 되니까. 그쵸? 자 이렇게 놓고 길 뚫고 수로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웨어하우스 어디다 지을까? 제 생각에는 가까운 데다 짓는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얘는 이쪽에다 짓고 얘는 아래쪽에다 지을게요.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에다 지을거니까 자 이런식으로 작업을 하고 여기는 어차피 물 제공한다 한들 만들수가 없죠 만들수가 없는 공간이니까 이렇게 세팅하고 아 그래요 길길 길. 그리고 이 웨하우스를 자 이쪽에다 만들게요 여기다 만들어야 되는게 맞고 자 우유 보내고 여기는 이기다 외화수 하나 만들고 어디다 보낼까요? 음. 일단 이렇게 짓고 한단을 해봅시다 아 여기 한 칸이 좀 모자르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짓 거고 여기다가 웨하우스 어자 연결놓고 밀보관 이거 보내고 어디로 보냈냐 저기 끝자락이죠 이쪽 끝자락 이쪽 끝자락으로 보낼게요 잠깐만 뭔가 이상하다 너네 어차피 보낼 일이 없잖아. 이거 좀 확인해 봅시다. 제가 미를 팔고 있었던가요? 아니죠. 이거 해제시켜도 돼요. 그냥 받는 걸로 바꿀게요. 자, 이렇게 합시다. 그래 놓고. 음. 여기다가 또 중계상을 만들게요. 만들고 옮깁시다. 얘는? 하나 더 오픈시키고 우유를 여기서 여기로 보내 어 이렇게 하고 너는 미를 두 군데다 보내 자 이거를 여기서 이쪽으로 보내던가 한명더 고용해서 이거를 자 이쪽에 보내던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자고 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자 때가 왔어요 영역지정 자 영역지정 이렇게 해놓고 사 한명 더 뽑아야겠죠 이렇게 합시다 됐어 요아 땅을 많이 사용했죠 어 뭐, 별일 없겠죠 그리고 지금 드디어 때가 왔어요 때가 왔어 여기다 웨하우스 하나 만들고요 자 이렇게 짓고 이쪽에다가 자 얘를 받아야 돼요 얘를 받아가지고 딴 쪽으로 보낸 다음에 가공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쵸?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 땅이 남아 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작업을 시키려고요 여기서 또 웨하우스 하나 짓고 여기도 웨하우스 하나 짓고 목걸이 자이 아이 있죠 이 아이를 일단 세 개만 짓고 노트 연결하고 두칸 띄운 다음에 여기다가 웨하우스 짓고 자 일단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기다려 볼게요 별일 없겠지 그리고 여기는 다들 아시겠지만 얘만 보관을 받아야 되죠 아 이렇게 놓고 자 놀고 있는 애 있나 여기에 이쪽 자리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내비 둬야 되죠 무역용으로 향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도 중개소를 만들어야겠죠 음. 이렇게 붙여서 지을까요? 그래도 방법일 것 같긴 한데 아니야 나중에 목걸이를 더 많이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좀 띄워놓고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음아이 공간이 너무 아깝다 애매하죠. 어떻게 옮기면 좋을까? 그래, 네가 하자. 야, 네가... 아니야, 여기 있으면 안 되지. 라포트 범위 체크해 볼게요. 어차피 여기는 상관없네요. 그렇죠? 그러면 이쪽에다 만들게요. 자, 옮기는 담당을... 지정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여기로 옮길게요 이거 나가요 저 이거 받아요 저 좋아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돈을좀 아껴 쓰긴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자 이제 마이너스가 되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자이 정도까지만 합시다 이때부터는 돈을 아껴쓰던가 좀 팔던가 그렇게 해야될거야 어? 여기 왜이래 어디 끊겼니? 여기 끊긴거 같죠? 너 어디로 가는데? 이거 한번 체크해봅시다 너 어디로 가는데? 여기랑 연결돼있어? 그럼 여기는? 연결이 안돼 있네요? 잠깐만요 이거 좀 체크해봅시다. 자 너는 여기서 자, 이쪽으로 보냅시다. 이제 가죠? 됐어요. 그리고 지금 벽 가지고도 장사할 수 있을걸요? 이거 좀 비싸죠? 이거 네개만 팝시다. 네개만 팔게요. 그래서 이쪽 라인에 자네개만 이런식으로 팔아버릴게요. 자이 아이가 좀 가져올게요. 여기서 여기로 돈이라도 벌어야지. 그쵸? 자 그래서 목걸이 생겼니? 어.. 잠깐만요 아이고 아이고 이게 아니죠 우리 구리가 없구나 어 구리가 없네요 그러면 이거 먼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포기합시다 포기해야지 야..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가져오기로 했니? 아 받는거 지정해야되구나 오케이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조금씩이라도 돈을 벌어야지 아, 이 와중에 신전 정말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, 지금 상태가 약간 좀 위기긴 한데 어떻게 하면 잘 버틸 수 있을거라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일반 인구수가 좀 부족하니까 저번처럼 이런식으로 필요없는 인원들을 아 이렇게 메꾸면 돼요. 메꿉시다. 자, 이렇게 메꾸면 돼요. 여기는 공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감안해서 이렇게 지어놓고. 그래요. 이렇게 하면 되겠죠. 자, 15%까지 올랐어요. 기다림 때. 그리고 우리는 돈 벌릴 때까지 좀 기다릴까? 노 여기 합시다. 이거 얼마 안 남았죠? 보세요 고지 얼마 남았어 그러면 나중에 벽돌 가지고 그상납품을 받치거나 그럴 때 사용하면 되겠죠 어 멋지네요 그쵸 여호자 좀만 더 60개가 필요합니다 좀만 더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거 관찰합시다 그럼 이제 100이 넘어가면 무역을 할수 있겠지 자 고주가 얼마 남았죠? 근데 커스터마이징 된 것보다는 확실히 이쁘네요 그쵸? 센스가 있어 자 하나만 더요호맞 멋져요 자 이거 받치고 어 여기는 좀 기다리고 임포트 할수 있는 데 있니? 어 바로 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해 놓고 자 이제 슬슬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음 여기서 그.. 이하 있죠? 지금 이게 싸잖아요 싸기 때문에 수입을 해오면될것같아어 싸다 싸 일단은 한 26개? 몇개 필요해요 우리? 하나 더 구입할게요. 자 이거 하나만 더 구입할게요. 이렇게 하면 되겠죠? 자 빨리 만들어줘. 그 다음에 이거를 받치면 돼. 점성술사 저희 아직 준비 안 했죠? 이 아이 준비해놓고 자얘 로테이션 일단 돌릴게요. 일단 여기서부터 돌고 여기 갔다가, 여기 갔다가, 여기 갔다가, 여기까지 가면 되죠. 오케이.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제공해야 돼요. 그러면 이쪽 라인의 길을 만들긴 해야 될것 같아요. 자, 되죠. 자, 이렇게 연결하고 자, 니가 이거를 가져가서 아, 저장할 데가 없네요. 이렇게 하면 되겠죠? 자 받아요 받아요 그리고 이게 나가요죠 오케이 이렇게 놓고 리가 이거를 여기로 보내도록 끝그 다음에 사람 한명 고용할게요 자 미리 로테이션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일단 이렇게 할게요 자업어이도 되기 시작했죠? 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? 오케이, 그러면 음.. 좋네요 근데 지금 저희가 무역을 더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여기 좀 남아있죠 이거 이거를 좀만 더 늘립시다 자 8개 팔게요 자 이거보다 더 비싸게 파는 데 있나요? 없고 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지금 보리 14개나 남죠? 보리도 팔게요 보리도 팔아버립시다 그러면 자 이쪽에 외하우 하나 만들고 딱그다 해제 시키고 자 보리를 받겠습니다. 보리 받고 이것도 한 4개씩 팔게요.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. 요 그리고 자 니가 아 이거 받기 지정해야죠. 자 니가 여기에다 이거를 갖다 놔아 받는 입장이구나. 그러면 안되고 어 여기 있는거 가져가면 되겠네요 자 이거 다시 합시다 여기 있는걸 갖다놔 오케이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자 무역에서 오리를 아저 이거 너무 싸어 비싼데 있을텐데 헉 와우 비싸게 파네요 근데 난 돈이 없어요 저 무역으로 팔수 있을까? 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건 좀 판단해 봅시다 만약에 무역으로 돈을 버는 거라면 지금 목걸이를 만들어서 파는 게한 20골드 더이익이나요 그쵸? 아 이건 좀 고민해 봅시다 이런 거 파는 것보다 더 효, 현실적일 것 같아 음, 그게 맞는 것 같아. 자, 일단 200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좀만 더 버티면 3레벨까지 갈수 있을 거예요. 그런데, 지금, 앞으로는 이거 돈 가지고 장사질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저희가 많이 돈을 벌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서 그걸로 돈을 벌고 그 외의 것은 구입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것 같아요. 머리 아프죠? 일단, 밤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.